세상에서 제일 좋은 갈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나의 빈자리가 당신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라일락의 향기와 같은 당신의 향을 찾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마음속 깊이 당신을 그리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바라볼수록 당신이 더 생각나는 것은 설렘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말하지 않아 더 빛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런 말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편안함입니다. 자신보다 당신을 더 이해하고 싶은 것이 배려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와도 춥지 않은 것은 당신의 따뜻함입니다. 카나리아 같은 목소리로 당신 이름 부르고 싶은 것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타인이 아닌 내가 당신 곁에 자리하고 싶은 것은 바램입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처럼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음은 존중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쓰고 싶은 말은 사랑입니다.